아, 봐도 따라를 못 따겠다고. 네이이 어떻게? 몰라. 힘들어 네, 네, <웃음> 아. 되지 않아. 아. 어쨌든 지금 음. 서두가 길었는데 어쨌든. 투아이스 톡대톡. 하이틀고. 음 너무 예쁘지. 음아 음. 그냥 뭐. 뭐매 노래마다 이렇게 응. 뭐라 말없 먼저 <웃음> 말하는 게좀 그런데 아 진짜 뭐, 이번에는 네. 아니 근데 작사관는다 응. 그래 <웃음> 맞아 그냥 트와이스의 타이틀을 <웃음>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게 너무 응. 너무 좋았어. 응. 응. 너무 진짜 가슴이 벅찬 응, 일이었고 그리고 시, 어제가 막 아, Okay. 맞아 맞아. 막방까지 맞아, 무대도 열심히 보고, 맞아. 예능도 응. 다 챙겨봤지. 음, 응, 응. 예능도 되게 유튜브 예능 같은 것도 응. 많이 나오시고. 인사에도 적었었는데, 응. 그뭐 그러니까 응. 트와이스라는 응. 팀을 사실 누가 관심이 없고 누가 응. 뭐 좋아하지 않겠냐마는 응. 그 개인적으로 또 응. 그때 딱 작사가 꿈을 꿀때 응. 한창 이제 응.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 15년도, 응뭐 그쯤에 진짜, 그걸 너무 열심히 봤거든 그게, 나 밀크를. 그래서 또 MDP가 밀크니까. 밀크를 안깔아본 사람 있어? 투표 안 해봤어? 나는 맨날 맨날 했어. 그, 시, 그, 그, 하루 지나가는 거막 기다리면 서 응. 이랬었거든. 대불 응. 시켜야 되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보통 어떻게 해. 그래서 되게 이제. 열심히 했었던 응.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트와이스도 작업할 기회는 사실 꽤 어, 많았지. 꽤었는데 이제, 뭐, 뭐, 그렇게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아서, 응, 해주시겠어? 뭐. 뭐 아, 써주시겠어? 그랬는데, 이것도 음. 어떻게 그렇게 했다. 음. 마지막까지 안믿었잖아 어, 밟았어. 어, 기대하지 않았는데. 음. 그리고 약간 그 JYP 회사는 음. 그, 수장님께서도 아. 많이 오. 손을 대시고, 작곡가분들이 가서까지 하는 경우도 음, 많고, 많고, 네이버 프로듀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치. 아, 뭐 되게 핑계 없는 아. 무덤이 없다. 근데, 아, 어쨌든 조금, 그러니까, 음, 약간 작사관으로서 아. 진입하기가 아. 그렇게 쉽지 아. 않은 회사이기도 아. 하고, 음, 더구나 음, 타이틀곡은 맞아. 조금. 아. 맞아, 맞아. 어. 약간, 그치, 조금, 그 음. 자기 자랑이 맞아. <웃음> 어, 맞는데, <웃음> 어, 그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제 작사가은 사실 기회가 잘 돌아오지 않는 음. 팀이라서 되게 짜릿함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맞아. 기회가 왔을 때도 음. 타이틀곡 의뢰는 몇번 받았었는데, 음. 쓸때 막, 아까 그러니까 음. 모든 곡을 아, 꼭 돼야지 쓰는 건 음. 아닌데, 음. 조금 내려놓고 쓰는 아, 거는 음. 있어. 맞아. 다른 것보다 더 더욱. 나는 음. 이게 막기대 하면서 쓴 음. 거는 아닌데, 음. 너무 힘들었어. 그때 막할 어, 때. 맞아, 맞아. 아, 너무 그래. 아니, 뭐, 우리 <웃음> 자꾸 언더에 뿌리는 거아니에 <웃음> <웃음> <웃음> 그때. 그니까 러 약간, 그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되지? 뭔가, 어, 음. 렇게이 가사가 유난히 안 풀렸다. 맞아, 해야 맞아.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때 막 기억도 나. 음. 그 다음날 만나서, 야, 너랑 이 어, 너무 그때 우리 어. 어제 어. 쓰느라고 너무, 음. 너무 힘들었다. 이 노래 말했지? 너무 어려웠다. 이 음. 소리 많이 음. 하고 음, 음, 음. 그래서 또한번 느끼는 게 진짜 아무리 안 써지고 힘들게 써져도 이거 포기하면 당연하지. 당연하지. 막늘 술술 써진 노래가 늘 좋은 결과로 <웃음> 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힘든 곡이 음. 이렇게 되게 대단한 결실을 주기도 해서.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되게 우리한테는 의미가 큰 앨범이었고 또재격약 카시고 <웃음> 나서 음, <웃음> 딱 나오는 음, 첫 앨범 첫 앨범의 타이틀. 이라서 음. 그뭐 예전 곡을 음. 좀 갖고 와보자 해서 음. S.O.S.나 어쨌든 그던 것도 있고 음. 다들 이제 t o p 스 데뷔이잖아 음. 음. 그 제가 데뷔 때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데뷔 앨범을실 다시의 조인 음. 인사에도 잠깐 썼었는데 음. 다시의 조의 7년후 숙성 버전 같은 느낌 그러니까 1 5 년도에 음. 그 다시 해줘도 되게 고 뭐랄까 앙칼팀 캐릭터 음. 좀 돋보이는 음. 그런 가사였었는데 그 화자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어떤 음. 식으로 사랑을 유도할까? 고백을 유도해낼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했던 음. 그게 좀 막사비에서 제일 두드러졌던 음. 것 같아 아. 어, 우리가 춤에 소재를 좀만 있었으면 출연지를 했었을 텐데 감성도 있을 거 어쨌든 진짜 무대도 많이 보고 어. 방송 많이 해주셔서 너무 너무 좋았고 어. 짜릿하더라고 음. 그냥 이게 타이틀곡 아, 무대보 내가 이, 게... 이걸 활동을 하는 하면서 활동할 때는 또이 가사에 대한 아니 곡에 대한 얘기를 항상.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시니까 음. 어, 되게 되게 뭇한 오타쿠의 표정으로 <웃음> 맨날 보고 있더라고. 그니까 되게 이게 <웃음> 어, 노트북 화면 꺼져도 내려보이는 거있잖 진짜 그 지호님이 이제 하시고 백텐로 <웃음> 어, 뭐, 어, 이제 어. 춤춤그 되게 어. 많이 올라오더라고. 지금 화면지님이제 어, <웃음> 듣게 먹고만 열심히 노력하 맞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영광을 주는 업체 9명이 섰니까 진짜 무대가 다르더라고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